다은쌤의 3D펜 수업 훈제란 번지점프입니다 이건 진짜 계란입니다 이건 훈제란인데요 3D펜으로 번지점프하는 계란을 보호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양이 성공할까요? 참그 전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계란을 떨어뜨리는 모습을요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해보세요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계란이 안보이면 깨졌는지 안깨졌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소리를 들어보세요 3, 2, 오. 오. 오. 3, 2. <웃음> <웃음> 여러분의 계란은 깨지지 않고 몇 미터에서 번지점프를 성공했나요?